오문강의 120강입니다. <웃음> 은혜의 방도 열 번째 내용 지난 시간 앞부분만 봤는데 오늘 앞부분의 내용 조금 복잡하고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웃음>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도와 스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이떨어노라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신의 <웃음>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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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높이 오르셔가지고 약속하신 성신을 보내시고 교회 직분자들을 선물로 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분자들을 잘 받아서 어, 이제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을 드, 듣는 것은 곧 주님을 듣는 거와 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와 어, 마찬가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에, 주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지만 사람을 무시하고 세우시지 않죠. 사람 속에서 그 은사를 어,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공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직분자의 길로 나오게 합니다.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이지만 그 중에서 더 앞장서서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이제 직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에덴에서, 어, 실추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또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하신, 골로드에서 3장 10절 말씀처럼 창조하신 자의 형상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려고 그렇게 직분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그리도의 충만은 곧 어, 그 그리스도가 만유 위에 계시고 또 만유 안에 있지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주제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만물이 충만하는 거예요. 예. 만물이 충만한 것이 그러니까 교회 그 직분자를 선물로 받고 그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과 그것을 그것에 따른 그 회복의 그런 언행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거죠. 굉장히 주님께서 그런 그 틀에 대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틀에 대해서 구약에서 보여주셨고 모형적으로 예언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 일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사람의 지혜와 달라요. 관원들도 알지 못하고, 철학자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은 교회 아로서 연합되어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죠. 너무도 감격스러운 일아 똑같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인데 그 중에서 주님의 선택적인 은혜, 언약적인 은혜를 힘 있게 하셨으니까 너무도 감동 아닙니까?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어요. 그리고 누가 그런 걸 받는 것을 또 누가 그 안에서 직분자로 세워지는 걸 시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너무 복된 일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서 이제 든든히 할 일꾼들을 파송하시고 그 입을 통해서 직접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시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어, 저 사람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학벌도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저 사람 뭐 재력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런 일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어, 정주하는 겁니다. 사단적이죠. 아주 사단적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하는 게, 이게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등등에 보면, 교회 직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다양하죠? 직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신분상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코, 어 시기할 수 없고 어, 분쟁할 수 없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 가지고 만물 충만을 위한 만물 통일을 위한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내가 뭐 다섯 달란트를 받았든지, 열 달란트를 받았든지 상관 없어요.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뭐한 드라크마를 받았든지, 뭐열 드라크마를 받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응? 대적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너무 즐거운 거 아닙니까? 교회에 한 사람이 와도 그런 시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 외모로 딱 살펴보고 가까이 갈 만하면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갈것같 안 안케 보이면 안 가까이 가, 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원수도 품고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원수의 위치에서 주님의 품을 품으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외모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는 예 학벌이 좋고 IQ가 좋고 돈이 많고, 우리를 편하게 해줘. 우리가 불, 우리를 불편하게 해줘도 그런 생명적인 헌그 그, 태도가 보이는 자들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조금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도 우리가 조금도 아깝지 않고 즐겁고 오히려 깊은 일입니다. 나 같은 게 뭔데? 벌레같은 인생이고 짐승같은 못한 존재인데 나같은 걸 써가지고 주님 나라를 전진시키고 확장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을 통일케 하고 이게 두세 사람이라도 그 일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그걸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종교 조직만 단체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네. 아무리 뭐 짜임새 있게 뭐 제자 훈련을 한다든가 뭘그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거기에 그런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진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진짜 그냥 하나의 기독교 문화를 취한 종교 단체 그 정도밖에 안 돼. 언제 환란의 바람이 불으면 재난이 닥치면 언제 다 날아갈지 알수 없어요. 교와 같이 날아갈지 알수 없어요. 아무튼 그 신비한 일을 주님이 높이 되신 주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과 성신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거기에 나를, 그, 나는 할수 없사오나 주님이 힘주시면 합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는 어린아이 같지만 주님이 쓰시면 감내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여.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육신의 안위나 돈 모하고 편한 거나 생각하고그 신입배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시민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될수 없어요. 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세워진 직분자로도 충분한 은사가 확인이 되고 또 공적인 과정을 겪어서 지나면서 청빙을 받아 교회에 온 사람 그분은 첫째로 바른 교훈을 하고 둘째로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것을 준비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걸, 그거는 그 사실은 아, 목사만 하고 청빙 받은 사람만 하는 거고 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거다. 그건 아니에요. 그걸 공유하는 거죠. 그 과정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 과정의 내용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결과의 내용. 그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삼아가지고 아주 아주 달게 그냥 작은 작은 저기 음. 이해하고 그냥 음. 지각으로 지각을 사용해서 거듭난 지각을 사용해서 그걸 깨닫고 그걸 실천으로 음. 옮겨야 돼요. 오감을 모든 감각 기관을 동원해서 내가 아는 거를 예, 드러내야 돼, 드러내. 그러니까 그게 만물 통일, 만물 충만을 위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내 안에서도 안 되는데 그걸 남한테 어떻게 하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도 안 돼. 내가 그걸 숙제같이 생각하고, 내가 그걸 짐같이 생각하고, 주님이 쉬운 몽해를 지게 하셨는데. 그걸 아주 무거운 멍해처럼 생각하면 그거 할수 없어요. 예. 공유, 공유를 할수 없습니다. 공유하자고 아무리 해도 예. 사도 바울이 공유하자고 해도 덤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튼 이게 세 번째, 오늘은 그 내용인데 명백하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오신 그런 젊은이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30세 공생애로 부르셔가지고 한 3년 사역을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처아브라 이전부터 있었고,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라봤던 주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게그 사람의 지혜로 가능한가요? 절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성신께서 그걸 깨우쳐 주고, 과연 그렇다는 것을 입증해 주지 않으면... 그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청년 예수의 그 희생 정신을 본받자, 아 어, 상담자로서의 예수, 무슨 뭐 예술가로서의 예수, 무슨 뭐 정치가로서의 예수, 그래 인간 예수를 만들어 버리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 믿지 못합니다. 이게 <웃음> 그러니까 그분의 그 과연 하나님이시다는 걸이 만유 안에 계시지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만유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시다. 응. 그리고 그분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 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또 성경대로 높이 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성 교회를 창설하셨어.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제 그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 에베소의 내용이 그 거예요. 이 에베소 1장 3절로 1 4절에그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다 그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도 안에서 이루신 일, 교회를 창설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죄인들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일에 직책을 받았다고. 그리고 사장에서 죄에 그렇게 지체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세워진 직분에 따라서 그 이제 새 생활을 해, 행해야 되는데 뭐 부부간에 부자간에 규정간에 그리고. 그것을 이룰 때 전투하는 교회원으로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게 에베소 전체 내용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세옷을 입은 그 사람의 지혜로 알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신의 깨우침으로 알게 된그 사람은 이제 명백하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어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기의 꾀와 능력, 방법론, 뭐 언어적 실력, 뭐 문장, 인문학적 실력, 신학 지식적 실력, 이걸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는 거죠. 음. 참으로 중요한 주제인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준비할 때부터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첫 단추를 잘못 깨는 거죠. 바른 교훈을 하고가 뭐 이제 첫 번째고요. 사실은 이게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부지런히 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전해야 된다. 그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 일이 만물 충만의 일이다. 세의 역사는 이게 소박하고 참 연약해 배는 그런 신자들을 통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뭐 바이든이나 뭐 푸틴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는 종두를 통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지상의 역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에 의해서 그 성격이 정해집니다. 지상의 모든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하여 허락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꼭 그, 사람을 줄 세운다, 이마 예. 1등 신자, 2등 신자. 1등 목사, 2등 목사. 또 1등 교회, 2등 교회. 그렇게 세워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어. 참, 교만하게 잃을 데가 없어요. 예. 그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 그 주님이 그걸 쓰시는 거죠. 겸손한 자를 쓰신 게 맞아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지. 되나요? 다 도망갑니다. 그 위기가 되, 되, 되면 다 도망갑니다. 네. 절대 사람 스스로는 관원의 지혜로도, 철학자들의 지혜로도 안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태도로 나갑니다.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MG 세대라고, 그, 왜, 90년대부터, 90년대 이후, 지금 30대 정도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회적 성격상, 뭐가 갖춰줘야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뭐, 이제,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이를 뛰어, 나이를 뛰어 넘어서도 나타나죠. 사실은. 그냥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뭐, 그, 나이 더 먹은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고, 덜 먹은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이 소리를 하면 절대 못 합니다. 예, m z 세대들은 절대 못 해요. 주님이 하실 걸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음. 예, 명, 명백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갖추어져야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소원도 안 갖는 거죠. 이런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소원도 안 가져요. 소원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 일이 진행되는 속에 참여한 자로서 영광을 누리는 건데 소원도안 가지니까 영광은 뭐 욕만 당하는 거죠. 명백하게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신에 나타난 것,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첫째 그 말씀을 명백하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위에 고유한 성격과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우상과 달리 우리 인생에게 신이 자기와 자기의 뜻을 개시하실 뿐만 아니라 개시하실 때 우리 인생의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 인생이 알아듣게 개시하셨습니다. 한국말 잘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 거죠. 또, 다른 말, 다른, 독일어 자라면, 독일어 자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독일에서 사역을 하는 거고요. 그처럼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그 게시를 기록하게 하셨을 때, 그 게시를 처음 봤던 교회가 일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그 게시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런 까닭에 그 계시의 말씀을 어, 풀어 전하는 목사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전하라 하시는 그 교훈을 분명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만 해도 뭐문맥률이뭐 90% 이상이에요, 90% 이상.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어디서 나오냐, 그럼 들음에서 나온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그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 그러니까 그 보는 보는 거를 잘그전화 명백하게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믿는 거죠. 예. <웃음> 과연 그렇다고 다른. 예. 그러니까 글 모르는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귀로 들을 수 있으면. 예. <웃음> 그리고, 당시 일상 언어를 사용해서, 저, 1차 독자들이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하셨습니다. 쉬운 헬라말로, 당시 언어로. 뭐, 아람어도 섞여있기도 하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뭐, 히브리어도 나오고 하지만, 다, 당시 통용되던 그런 수리, 아, 또, 헬라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 알게 하셨으니까, 그 사회 속에서 자, 나고 자란 사람은 다 들을만한 거죠.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는 델피 신전 저 깊은 데서 들려왔다는 신탁과는 전혀 다릅니다. 델피 신전이 어디 그 있는 거냐면 그. 그리스 포키스 협곡이라고 하는데 파르나 소스산 남서쪽에 있었던 그 도시, 예. 그 도시가 델, 델 그러니까 현대 말로는 델피고 옛날 말로는 델포이입니다. 델포이, 델포이라고 하는 거기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신탁을 받을 때 계시를 받을 때 그냥 기도하면서 받는데 그냥 이게 긴가민가하잖아요. 뭐, 명백하게 말할 수 없죠. 그니까, 이, 이 소리, 저 소리, 지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건데, 예? 그러면, 그게 심의하게, 뭐, 이상하게 들려, 음, 들리는 거잖아요. 이게 맞을지, 저게 맞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게시라고 받아가지고 전화하잖아요. 그게 델피신전의 그, 기, 제 신탁이에요. 그 게시의 내용. 그런데, 그건 진짜 불명확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하죠. <웃음> 이, 그, 그림자의 말씀이 있고, 성취의 말씀, 예표적인 말씀이 있고, 그, 실체의 말씀이 다 있는 거잖아요.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 실체의 말씀이 있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출전을 앞두고 델피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고자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도 직접 신탁을 받을 수 없고 사제가 신전 깊은 데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서 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신전 깊은 데서 들리는 소리는 아무나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사제가 해석해야 하는 소리입니다. 깊은 데서 들리는 소리가 처음에는 동무지 식별하기 어려운 그런 소리인데 용케 신전사제가 그 소리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신탁인지 아무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자기 백성에게 게시하실 때 가령 신해산에서 게시하실 때 거기 모여있던 백성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가달게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목사는 성신의 가마를 의지하여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분명하게 그 내용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성, 본문 채용이 아니라 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하는데 그것을 그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다 알고서 그 부분을 얘기할 때도 전체를 염두에 두고 또 전체를 얘기할 때도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명백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걸 의심할 수가 없어요. 성경, 예, 고린도 전서 14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 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호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인데, 뭐, 다른, 저기, 어디, 저기,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그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보세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 영어로 말해도 잘못 알아. 영어로 다 듣고 읽고 써도 그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전제된 그런 용어에 대한 이해, 개념 이런 것들이 서 있어야 아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렇게 알수 있는 거예요. <웃음>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고린도교회가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을 쫓아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는 은사를 구하라 권하면서 9절에 이르러 말할 때 서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아직 계시가 닫혀있는 상태가 아니죠. 신약의 계시는 계속 진행형이죠. 구약의 계시는 완성되어 있는 거지만, 신약, 그 구약의 계시도 완성되어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걸 모은 것은, 얌니아 회의라고 AD 90, 90, 90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때 그 회의에서 구약, 어, 3 9 권의 그 성경을 정경으로 어, 확정했어요. 그전에는, 유대인들 왜, 왜 묵시 문학이 있잖아요. 제1 에스트라스, 제2 에스트라스, 뭐 바룩서 무슨 뭐 그런 그런 것들이 외경으로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그 유대교인들은 그 그런 계시가 끊겨진 상태에서 그 묵시 문학이 발달해갖고 그런 것들이 막 돌아다녔는데 지금 지금 로마 캐톨릭 그러니까 공동성서. 이 천주교의 그 성경 공동성서에 보면 그런 외경이 다 붙어 있다. 예. 아무튼, 그, 이제 신약에서 그게 그 이제 정경화된 게 이제 그런데, 그래도 이제 주께서, 주의 성신께서 성경이 저자이시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경이다, 정경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깨우쳐 주신 것이고 신약은 아직 진행형이다, 진행형이 아직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이런 게 아직 나 최초에 뭐 먼저 나온 거 갈라디아서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가 먼저냐 그런 시비가 있는데 아무튼 어 그거 이제 A.D. 45년 이후에 예 신약성경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게 이제, 이 예언이라는 게, 예, 단순히 미래 예제가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 한자로 봐도.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셔서, 어,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할 때,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그, 알아서 키기 쉬운 말로 알아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한 교회로 서 나가는데 유익한 거죠. 이 중세 천년 이후 뭐 지금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로마 채토릭은 그 문맹자들 투생인데 거기서 라틴 말로만 했어요. 나라가 다 다른데 언어도 다른데 라틴 말만 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 속에서만 아 신자 인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참 황당한 일인 거죠. 로마 캐토리. 라틴 말만. 그 신의 언어고, 하늘의 언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참, 이게, 이게, 그런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런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성도들, 어, 우민, 우민 정책을 펴가지고. 그러니까 신약 그 개혁자들은 성경부터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부터 자국어로 네, 자국어로 벌써 루터가 그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이전에 위그노들이 벌써 자국어로 자기 말을 번역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 중세 그 그러니까. 서기 1,000년, 1,200년 뭐 이런 즈음을 했다고 해요. 그런 기록이 있고. 틀림없이 한국말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말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가는 일이 아주 적잖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강서를 전한다는 것은 그죠? 사람의 지혜 에 권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언어를 기존의 그 언어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헐버트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는데 한글 주식형 학자의 선생입니다. 헐버트라는 안중근 의사한테 그 물어봤어요, 일본 순사가. 헐버트를 아느냐. 헐버트를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사람 이름은 한국민이 다 알아야 된다. 그를 얘기를 했어요, 안중근 의사가. 그, 이 헐버트,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말을 그, 뭐, 사흘 만 며칠 만에 배웠다고 그래요. 한글이 세계에서 최고 쉬운 말이고, 아주 과학적인 말이고, 이런 글자를 가진 민족은 망할 수가 없다니, 뭐 굉장히 흥할 거다. 그렇게 예언됐어요. 1896년도 아마 그 정도 돼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한글을 정리하고 그 띄어쓰기도 띄어쓰기도 없었어요. 그전에는. 독립협회에서 그, 그, 이제, 그 헐버트 선교사가 말이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건지 그걸 모르니까 이걸 뛰어야 된다고 이런 주지시켜줘서 독립신문이 있잖아요. 그게 처음 그 뛰어쓰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참, 이참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은 나랍니다. <웃음> 이미 1884년,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이전에 북쪽 저 만주에서 존 로스가 그 서북, 서북 방언으로 그 번역을 해놨죠. 또 이수정이, 이수정 사람이 한국의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수정 사람이 그 일본의 그 관찰사로 가가지고 어, 우 네. 문명을 배워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신앙을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거기서 그 양반이 한, 한문 학자인데 얼마나 한문의 의미를 잘 알겠어요? 그거를 어, 번역을 했다는 말. 이에요 그래서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일본에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제물 보호로 1 8 8 4년 그때 그 성경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참 놀라운 그 민족인지 알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민족인지 알죠? 그렇게 명백하게 너무 쉽고 그 그런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글을 가졌다는 게 우리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그 그것으로. 보금을 받게 됐으니까, 일반적으로도. 아무튼, 그렇게 해도, 그, 성신을 의지해서, 그 말을 <웃음> 증거한다. 언어에. 그래서, 바울이, 일반, 일만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한마디 깨달은 말이 더, 가치가 있음을 얘기한 거예요. 예. 뭐, 뭐, 이것저것 잘하는데, 깨달은 말 한마디, 못하면, 그거 참, 우수운 일이 없는 거잖아요. 예? 어. 그, 히브리어 헬라오 잘해도, 예수님을 받지 않고, 성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멍청이에요. 아주. 아주 멍청이죠. 아주. 예. 뭐, 영어는 말할 것도 없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말, 우리말 하나, 아, 어, 자라. 알고. 그걸 성신으로, 사실, 그니까, 그전에도 우리 번역사 과정을 공부할 때 그걸 배웠는데, 그, 성경이 기록될 때, 영감될 때만 성신께서 사역하고, 번역될 때 성신이 사역하지 않으셨나? 그렇지 않아요. 그 번역의 과정을 거치, 오랜 생활을 거쳤잖아요. 근데 신해산 사본이 발, 발견되면서 이색이 됐고, 그게 발견되면서 그때 그 사상하고 지금 번역돼서 본그 내용하고 거의 같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번역의 과정에서도 함께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분들도 성신을 의지해서 번역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성신을 의지해서 말을 하는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했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아. 그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말을 되뇌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영감된 사상과 목표를 잘 알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 그럼 내가 거기에 그, 그 안에 들어있는 존재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 말을 해야지. 너희가 무슨 봉사를 하려면 주님이 힘주셔서 하는 것 같이 하라. 조그만 일 하나도. 뭐, 김홍전 목사님은 휴지 하나 줍는 것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무슨 뭐, 그, 진짜 그래요. 우리는 그리토께 속한 자이고, 그리토께 연합된 자이고, 그리토와 하나가 된세사람이그 목표, 만물 통일을 위한 일을 위해서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얼마나 긴장하고 받아야 되겠습니까? 목사부터. 네. 안, 자기가 안 받고 말씀을 정리해서 전하면 저부터 죽을 거 아닙니까? 위선자 아니에요. 살지 않고 말하는 외식이에요. 외식. 거짓말하는 거요 네. 거짓말하는 거요 성격이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들은 살지 않아서. 어떻게든지 그 괴팍해도 성신 안에서 고쳐가야지. 예, 괴팍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예, 주님. 아무 똑똑함 똑똑한 대로 괴팍하고 무식하 무식한 대로 괴팍하지. 아무튼 성신께서 깨우쳐주는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아주 그냥 마음을 다짐한 거예요 내 머리로 내 이성적인 IQ, 뭐 EQ, 뭐 무슨 내가 뼈대 있는 가문 속에서 학문적인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보여지나요? 절대 못 봅니다. 서울대생이라도 서울대를 비하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은혜가 없으면 몰라요. 일자 무식이라도 은혜가 있으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 똑똑해도 사단의 종로로 살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에? 자기, 꽤, 아, 얼마든지, 왜 저기 헬라우도 잘하고, 히브리어, 헬라우, 뭐 아람어도 다 잘하고. 그래도, 뭐, <웃음> 그거 가지고, 뭐, 한게 아니에요. 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했다. 사도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한 까닭에 그리토와 그리토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리토만 전했습니다. 성신의 사역은 그렇잖아요. 성부의 계획에 따라서 오셔서 모든 순종으로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자 속에 깨우쳐준. 지금은 성, 이제 성령이라고 이제 지금 하도 이제 성령이 왜곡되게 사용되니까 우리가 성신이라는 말을 인격적으로 사용되는데 비물질적인 무슨 뭐 무슨 에너지 성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자기가 성신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인생처럼 뭐 성신 나가다문 닫아라 뭐 이따 소리나고 아주 성신회방죄에다 성신 아주 모독죄를 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자들은 굉장히 언어를 조심합니다. 언어를 조심해요. 생각도 정상하게 써야 되고 언어를 조심해요. 신자들은 언어를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언어를 아주 절제하는 언어를 쓰는 거죠. 마음도 마음을 절제하는 사람이 언어가 절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마음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언어를 절제할 수 없어요. <웃음>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힘써서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유일한 복음이니까 우리가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을 봤을 때.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걸 위주로 말한 걸 성경을 찾아봤잖아요. 그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지만 그가 결국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죠. 성신을 보내죠. 성신은 누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그 동역자로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예 이제 아까 나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도 성신을 의지해서 성자로서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성신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을 때, 성신께서 비둘기같이 촥 내려오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 받았을 때, 광야로 나갈 때, 성신의 인도를 쫓았어요. 예. 성신을 예수님도 의지했는데, 예수님의 지체들이 예수, 예수, 성신을 의지하는 건 인격적으로 의지하는, 그러니까 언어를 굉장히 조심하는 겁니다. 예. 되나마나 그냥, 그냥, 이게,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 네, 질르면 네, 안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성신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하겠지. 사도는 고린도 교인 가운데 약하며 두려워하며 침이 떨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자기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했다. 김홍전 목사님은 그래서 뭐 농담도 주의하라고 했는데 농담도 사실은 인간의 죄 죄성 때문에 비과 가지고 상대를 비하하고 자기를 높이는 농담들을 하잖아요. 그런 농담, 세상적인 농담, 그 뭐, 재미는 위트라고 뭐, 유머라고 하는데, 그 굉장히, 그, 결국, 타인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악한 겁니다. 악한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그게 이제 사람의 습관이 되어 있어요. 뭐, 누가 말하고 비웃고. 네. 사람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데. 그냥 뭐 자기도 완전하지 않은데 비웃고 조롱하고 높은 마음을 먹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서 그리스도의 언어를 그리스도의 충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신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신은 모든 곳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십니다. 10절에 나오는 이것은 하나님 1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그 비밀이 신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십니다. 그 2장 7절로 8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감추었던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리라 만약에 알았다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그이 지혜가 어떤 분인가 이 자문 8,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에 있던 지혜 인격체로서의 지혜 그그 그 말씀이신지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죠. 이 세대를 대표하는 관원들이라도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신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려 할때 성신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겸손히 구했습니다. 그런가달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 강설하려고 할때 먼저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성신께서 가르쳐주시는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성신을 의지하여 강설할 본문을 살펴야 하고 성신의 가마를 따라 본문의 말씀을 주어야 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의 기자들, 구약의 기자들 전에 무슨 주석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무슨 주의가 다돼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신약 성경 쓴게 아니고 구약 성경 성신을 의지해서 썼다. 본문의 뜻을 제일 잘알수 있는 건 성신을 의지한다. 주님이 안 보여주시면 안 보여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는 만큼. 그렇게 해야 돼안 보여주시는데도 억거지로 해석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왜곡이 나타나는 거죠. <웃음>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전하는 법이 없듯이. 먼저 받지 아니하고 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처럼 성신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받는 일이 있어야 전할 때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냐고 주님이 전하라 하신 그대로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가 스스로는 그리토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겸손히 성신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내용을 담아 표현할 때에도 성신께서 가르치시는 표현에 담았습니다. 고구린도 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신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라. 말씀인데 성신을 의지해서 하는 말씀이죠. 사람의 언어인데 성신을 의지해서 전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어디 가서 떠돌아다니는 얘기. 예, 주님께 직접 소통해서 아는 얘기가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얘기. 들은 풍월 이런 거 얘기하면 결과가 없어요. 자기도 안 변하고 남도 못변해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예,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겸손은 그렇다고 이제 뭐다 덮어놓고 사전도 안 보고, 언어도, 주석도 보지 말고, 그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더 성신의 인도를, 그, 그렇게 받아서 해석한 분들의 글들을 보고, 규합하고, 이게 전할 수 있으니까 더 좋죠. 더 깊이 있게. 응? 이건 최종적인, 이 성신은 인치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성례를 행하는 것도 인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서가 있는데 공문서가 있는데 그걸 인치는 일은 도장이죠. 예? 우리 성신. 그래서 사실은 성례를 못 받는 거는 교회 안에서 제일 큰 저주입니다. 그게 징계입니다. 도장을 못 본다. 남들은 다 문서를 갖고 도장 받아가지고 사는데 도장 못 받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수찬정지가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사형지회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수찬정지 되면 저쪽 가서 또 받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한 교회관을 가지고 정상한 뭐 직분관을 가지고 정상한 예배관을 가지고 정상한 교회로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 여기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나를, 그야말로, 거기 부스러기라도 내가 여기서 받아 먹고 살길 원합니다. 그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웃음> <웃음> 사실, 그, 예수님이 높이 되실 때 뭐라고요?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신의 그, 성신께서 주시는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신이 임하면, 성신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서 말하게 한다고 이게 성신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자기 말을 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거기에 모든 지혜가 담겨있고 신령한 영적인 내용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좀 아. 음. 무튼 그, 그걸로, 이제, 그걸로 주님이 그걸 쓰셔가지고, 선한 결실을 내서, 교회에 붙을 사람을 붙고, 떨어뜨릴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대보면 알아요. 말씀을 대보면 이 사람이 붙을 사람인지, 떠, 떨어질 사람인지 압니다. 아까, 뭐, 오전에도 생명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고, 멸망의 증거를 받는 사람. 있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따라서 전, 전체로 다 드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가하게 이제 뭐 말꼬투리 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괜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웃음> 사람들 선동하고 네. 그냥 어, 말을 할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명백하게 된다. 오늘은 예. <웃음> 요거 2번까지 하겠습니다.